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지연입니다 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은 또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니만큼 어, 추석만큼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신 그런 명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제연입니다아 저희 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 벌써 작년 추석 때 이제 가족분들과 제가 시간을 보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이렇게 추석이 또 다가왔네요 어, 아무튼 여러분들 가족들과 정말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시고 또 추석하면 또 맛있는 음식 먹을거리들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살 뒤룩뒤룩 뛰시고 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, 지금까지 그 지엄이었습니다 안녕! 안녕하세요 태엽입니다 네 우리의 대명절 추석이 돌아왔네요 네 우리 이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많이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이상입니다 어, 여러분 곧 추석이 오는데요 저희가 또 추석에 아이돌 육상대회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또 굉장히 열심히 가서 게임을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추석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너무 배탈 날 정도로 드시진 마시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웅지입니다 어,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어, 맛있는 거꼭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멀리 떠나시는 분들은 돌아오시는 게꼭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러면 지금 추석 보내세요. 명절 많이 받으시고요. 이때 보면 제 계좌 보내니까 이쪽 으로보내시요새복 많이 받으세요. 곧 추석 빼엄 산적 많이 먹고 떡국 많이 먹지 마 그건 설날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즐거운 명절 보내 빼엄 구독 좋아요 눌러줘 빼엄 빼엄. 배 i